six seven, a s s 홍 h u 노노 up, e 아 e 노노 아사노 아사노 아사노 아사노 아사노 아사노 아사노 아 don, a 조슈아 don, a 눈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눈을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해 <웃음> 그러면은 안타까운 거지 오케이 진짜 제대로 가요 <웃음> 아니야 조시야 빨리 나와 이거는 약간 좀 예민한 문제라서 빨리빨리 말해줘야 돼? 돼 나만 봐줘. 에이 그렇게 맞으면 한다맞줘야돼열세번 맞아야 돼 다섯 모 심고 있으면 될거 같아 <웃음> 잘가 아싸 호삼 에배바리 홍상 아싸 너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도! 아싸, 도! 아싸, 도! 아싸, 도! 아싸 제대로 해 주죠.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그래 도 아니, 아니. 우지야 아니야 이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나 골랐어. 아 그러니까 이거 나 그래서 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이거 애매했어. 솔직히. 에이 아니, 솔직히. 아 에이, 아니, 근데 아유. 자기라고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우리 모두 슬퍼 알아요. 아싸, 아싸 홍삼 애벌바리 홍삼 아싸 너너 아싸, 아싸,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우 아싸 너너 아싸 s no, no. 아싸 너 no. 아싸 에브리걸아아에브리에브리아아아아아에브리너너아아 no. <zombieMIessen> <dessus> 아사도오 누구야 누가 지금 네명 중에 네명다 아, 걸렸어 나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싸 너 아싸 너오안안안안된 친구 나가 나가 와 빨리 나와 전냄새 진짜 쩔어 야 나가고 싶다야 아니 빨리 나와서 같이 먹자 도로만너 여기 같이 심어질래 도로야 너 맞고 싶어? 여기서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고 싶어? 와 전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내가 진짜 웬만한 멤버들 암 얄미워하거든? 야저 진짜 너무 싫다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그까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우와, 와 수박이야 수박이 왔어요 진짜 얄미다야 아,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덥술왜 이렇게 간사해? 약사반이야 어, 승관이부터 하자 승관이부터 승관아 가자 야승관아 어, 야, 야, 승관아 머리 좋은데? 아까 민교도 이러게 했는데 안 됐더라 여기서 이제 반대로 해봐명호 나올 거 같은데. 봐 명호야! 방금. 이리 오너라! 야, 좀왜그 어, 뭐야? 왜그래 뭐야, 그러니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물 위를 걸어는 사나이네. 왜그 뭐 이렇게 다룬다고? <웃음> <이렇게 잘> <웃음> 명호야. 아, <웃음> 아, 고생했다. 명호야. 아, 명호야. 아, 명호야 근데 아, 소름이었어. 너무 쫄린다 진짜 뭐 그냥 운명이라도 운명이 안좋네요아 운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그라야 운명이라고 할게 와 깜짝이야. 너무 아깝다 진짜 원우 형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이재훈 뭐 하면 돼? 지금부터 가서 너될거 같니? 도망아? 어? 아! 도망아? 오! 도망아? 오! 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지 잠깐만. 맞는데 어, 봐야 돼 끝까지 아, 아 맞아 오아언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여기까지 맞아. 맞네 우재조심지왜 여기서 우재 <웃음> 지금 바로 태는 준비하자 ]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 운명이라고 <웃음> 어. 야 우재야 저기까지 나가고 있어라 그냥 <웃음> 운명이라고 잠깐만 우지 파이 얘들아 빨리 나왔으면 일해라 야 빨리빨리 심어라 어? 응, 다시 뭐 심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나 진짜 준이 너무 좋아 미치겠다 나 좋아하지 마나 좋아하지 마와 <웃음> 네. 수박이다 나먹을까어네 나와요 <웃음> 와 <웃음> 죽이다! 아! <웃음> 안 해, 안 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도현아 다른 애들 다 괜찮은데 네가 제일 짜증나 형꼭 나갈게 아, 뭐 아이디어야? 흔히는 있어 <웃음> 저러 여러분 보내기 아는 아신대 시절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이 멋있다 오마이갓 아, 예. oh <웃음> 바 100점은, 100점은 아니야 무무야할 무조건, <웃음> 나를 불러줘.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갈게, 달려갈게. 도 좋아 밤에도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갈게 평양을 건너 건너 을건라도 신이 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찬짜라 찬짜라 찬찬 차. 내 이름은 찬 레츠고 몇 점이야? 점수가 중요한가요? 100점? 어? 점수가 중요한가요? 빵점이야빵점이에요 0점. 0점 이거 잘못됐어 야, 근데 아, 이것마저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달락인 거야 여러분 힘드시죠? 네, 네. 맛있으시죠? 네 연예인, 연예인, 지예겠습니다 뭐? 그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뭐? 아 뭐?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 어, 센스가 있어.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우! 82점! 와8이점 괜찮아 괜찮아 형 그럼 나 취소시켜서 빵점 나온 거야? 모르겠어 너만 보 뭐가 있었나 보다 재수가 없었네 와 전원우 사랑했나봐 죠 우리 얘기를 사랑했나봐 아원우 앞에 멘트도 깔아줘 오우아잘 들어라 남보다참운가봐만사 <웃음> <웃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후회하나 봐널 기다리나 봐또 나도 몰래 가슴 설레어 와 저기 널 닮은 뒷모습에 기억은 계절 따라 흩어져 가겠지 차갑기만 한사랑 빈자스매 태우면 기다리겠지 <목소리> 어설픈 <어서> 내 <끝낸 목소리> 사랑은 <목소리> 저렇게 소리 지른 것 같아.